순서는 시식은 거부 하고 창혼 그러니까 이런 부르는 창혼이다 그러죠. 창혼 한 다음에 차고 법문 예 차고 본문이 들어가죠. 본문 한 다음에 보소청지는 바로 해가지고 일심봉총에서연가청하면이 양의 시식이 될 거고, 이 상용시식 쪽으로 가면은 차거한 다음에 질영계를 하고 천수차고 예 자광조초 연화조를 해야 하는 거는 이거 천수차거라 그랬죠. 천수다른 심려장구 대달하늘을 하기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. 자광조처, 연하출, 해안관시 지옥공, 우항대비, 신주류, 중생성들찰라비 요거는 천수차거다 그렇게 부르죠. 천수차거 한 다음에 천수다란 일을 하고 네. 그 다음에 곤찬대 여러분들은 그 혹시 시식에 참석을 해보고 이상하게 느낀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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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령을 할 때는 대령은 이왕 영가 청하는 거 대령이라고 하니까 대령하고 나면 오래 말할 것도 없지만 은 대령을 하지 않는 반음시식 상용시식에서는 고혼청을 한 다음에 고혼가영 하면 고혼수위 앉아지는 인데 고혼수위 앉아지는 하기 전에 꼭 부처님 쪽을 향해서 위패를 들고 오래삼보를꼭애습니근래 그 상용시 시기에서는 여기 빠졌죠. 안진호 노스님이 하신 성문의 봄에도 보면은 이 점은 빠졌습니다. 이 점은 빠졌는데 왜빠트리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늘 하면서 제사를 지내든지 하면은 올 때는 부처님께 인사 안 하고 실컷 얻어먹고 갈 때에 보레산불 하고는 잘 못됐다. 늘 생각했는데, 그, 예도러들이 하신 관음 시식, 상용 시식, 에 보면은, 분명히 고혼청, 고혼청을 하고 고혼가영 한 다음에, 영단에 수위 앉아지는 하기 전에, 꼭 부처님 쪽을 향해서 보래산부를 꼭했습니다그 다음에, 영단에 수위 앉아지는 해서, 사다란 일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순서는 그렇게 돼 있고, 영단 시식라고 하지만 은 법문은 참 무서운 법문이 다 들어가 있죠 네. 될수 있으면 초심에 송문 관의한다 그랬죠 글을 외우면서 뜻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한평생 해도 영단에 이거 하는게참 싫습니다 요령목탁하면서 입으로 한문소리하면서 뜻을 자꾸 풀어가지고 영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입으로만 가지고 건들렁건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뜻을 영가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이 없으면 정성성하는 이름으로 지극히만 지극지성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정성도 없이 그대로 건드렁 건드렁 넘겨버리면 은 귀신들이 안가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은절 법당에 사진이든지 위패든지 남기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안가요 귀신들이 안갑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49년의 죄를 지내보면 은 제자들이 찔끔찔끔 울고 죽은 사람 인연 못 잊어서 찔끔찔끔하고 절대 그영가가안 갑니다. 무서운 예가 있습니다. 지금 삼선 안에 그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늦게 50이 넘어가지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신 스님이 되셨는데 그 중된 뒤에 이름을 내가 모릅니다. 부산 내려가면은, 이, 보모사든지 이쪽에서 내려가면서, 기차, 동해남부선입니까? 기차 불다리 중에서 거대를 쪽으로 갈 때, 남문구라고 옛날에 불렀는데, 지금도 남문구라는 옛날 이름으로 부른 동네가 있다 그럽니다. 거기에 보사님입니다. 아마, 8 1로 해방 전후에 결혼했는지, 그 전에 결혼했는지 모르 통도사 경복노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에, 내가 그극나감 선방에 가서 있을 때에 그 보사님이, 지금은 스님 네가 꽤가 붙어가지고, 자유스럽게 지내고 싶어가지고, 딴 사람하고 같이 정진을 안 합니다. 그 무렵에는, 송광사, 구산 스님 회상, 통도사, 월안노 스님 회상, 뭐, 송이산 회상, 어느 회상이든지, 정진하고 싶다는 사람은 사부대중이 같은 자리에서 정진을 했습니다. 공양도 같은 자리에서 바로 피고하고 잠자리는 거사들 방이 따로 있고 보살들 방 따로 있고 비구리방 따로 있고 남스님네 방이 따로 있었는데 공양부터 시작해서 정진을 같이 했습니다. 통도 극락의그경복노스님 회사에서 운영할 때그 보살이 52살인가 53살인데 그 선방에 와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30년 전에 죽었다는 남편을 못 잊어요 30년 전에 죽은 남편을 그 계속 기억 속에 꼭 붙들고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마 결혼하면서 2, 3년 안에 남편이 죽어버린 것 같은데 남편은 그때 중학교 선생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죽은 지 30년이 됐는데 남편을 못 잊고 살고 남편이 밤마다 자기 곁에 와서 잔다고 합니다. 이 보사님은 같은 방에서 열병이열명 10명 보사님하고 같이 자는데 꼭 밤에 잠잘 때벽 쪽으로 붙어 벽하고 자기 사이에 남편이 누울 자리를 꼭 만들어요. 어떤 자리가 들어도 자기 남편이 따라온다는 게 어떻게 요 그래서 선방에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밤에 잠잘 때는 벽 쪽으로 딱 붙으면서 벽하고 자기 사이에 남편 누울 자리를 다 준비를 해요 나이가 그때 52살인가 3살인데 그렇다가 간혹 가다가 우속에 남편 귀신하고 유체관을 하면 은그 다음 날못 일어나요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만 은 정쟁이 무당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멀리합니다 이거는 지가 섬기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당들 있고. 귀신이 붙은 정쟁 귀신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하면 은 질투를 해서 그 집안에 재앙을 주기 때문에 정쟁인 무당은 절대 남편하고 육체관계를 갖지 않고 자꾸 남편을 멀리합니다 지가 섬기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음욕다 귀신이 돼도 육체관계를 해요 무당들이 신부터 귀신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육체관계를 못 가집니다 자기 남편으로 육체관계하면 귀신이 질투해가지고 즉석으로 절단을 내는데 근데그 보상인이 53살이나 남편이 죽은 지3 0년이 밤마다 자기 곁에 와서 잔다고 그 꿈속에서 어떤 때 남편하고 육체관계 하면 그 다음 못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못 일어나면 못 나오면 밤에 또 지랄했네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은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집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귀신이 안가 귀신 쪽에서 붙들어 있고 싶어도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면 안갑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력신앙이 요타력신앙이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불교를 타력신앙으로 이지하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력신앙이지 타력은 없다고 내 확신을 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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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약하니까 가피력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해서 나하고 그 연불이 두 개가 갈라질 때꼭 거기에는 점쟁이 무당처럼 귀신이라 할까 무엇이 붙을 소지가 생깁니다 도휘지 가보면 은 수십 년 절에 댕기다가 신이 붙었다고 점해 먹는 사람 부닥거리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주력이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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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소리 질러보세요 한번 두세 달만 하면 은 여러분에게 가야산에서 뒤진 귀신하고 붙을 거예요 우리가 알 때는 점 한다는 걸귀신 붙은 점쟁이가뭘 기룡화복 이야기해 주고 예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귀신들을 그렇게 하면 붙여요좀 죄송해요 내가 남의 흉보는 거는 바로 내반등에 그런 일이 떨어진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부탁입니다. 자꾸 내가 자꾸 남의 집에 뭐 귀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내반등에도 바로 그 칼날이 떨어진다 하는 조심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. 수도사가 본사인데 그 스님 이름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죄송하고, 나이는 한 50, 지금 각 50입니다. 조금 늦게 중이 되어서 30이 다돼가지고 중이 되었습니다. 덕숭산 같은 데 중이 되었으니 경도 필요 없다, 불공도 필요 없다, 연불조력도 필요 없다 화두만 하면 된다는 속에 중이 되신 분이에요. 어떻든 공부하려고 참 애는 많이 썼어요 고행도 많이 하고 막집을 지어놓고 고행도 많이 했는데 날이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지 풀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무엇이 알아지는 것 같은 알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답답하니까 지리산 칠불 가다가 그 대성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칠불 동네는 왼쪽으로 가고 거기서 신흥인가 모르겠어요 그돌작으로 올라오면 대성동 6.25 사변 전후에 서그 벨갱이들하고 아군하고 많이 죽은 자리 거기에 막집을 지어놓고 사시면서 답답하니까 귀신 붙으면 뭐 몰랐던 거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반 농담 겸 지기산에는 6.25 사면때 뒤진 뗄갱이도 많다 가지고 하나 와서 붙이나 붙어봐라 뭐 몰랐던 거 알아지기나 하는 거 붙어봐라 매일 아침으로 답답하니까 답답하기만 하면 안 풀어지니까 아침마다 하루 한 번씩 문는열고뭐 있거든 와서 붙어봐라 몰랐던 게 알아지는 거좀 알아보자 붙어봐라 소리를 하루 한 번씩인데 산뜻하게 느껴지더랍니다딴게 와서 붙는 게 느껴지더라. 근데 귀신이 와서 붙으면은